아버지 없이 호어몬이 밑에서 자란 김근희 여사가 세상에 어디 기댈 곳 없는 고립감 속에서 좌절하지 말자 굳굳하게 살자 당당하게 일어서자 이 세상의 계층적 사다리 맨 밑에서 루저로 있고 싶지 않다 당당한 내일을 찾고 싶다 명예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얻고 교생실습을 하고 다시 석사학위를 받고 다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온 그 분투의 노력이 그것을 말해주고도 남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노력하면서 피곤하게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살아온 여성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잔인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헐뜯고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것입니까? 야당과 mbc 등 일부 언론들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연극과 미국방문 외교를 헐뜯는 가운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월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낸 것입니다. 친서의 내용은 민주당과 좌파운동권 세력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양심을 속이고 비속어 논란으로 국민을 속인 mbc가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이든의 친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첫째 미국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한국돈으로 대략 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기로 함으로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조항 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시행됨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를 바이든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둘째 한국측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서조 바이든 대통령이 협의 에 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직접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셋째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확신과 신뢰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 바이든의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을 친서에서 언급한 이유는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넷째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이 내용의 끝에 미합중국 대통령 조 바이든 이라고 직접 서명 나리는 것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미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된 IRA 법안에 대해서 행정부 수장인 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통해서 우리 측의 우려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 자체가 향후 미 행정부가 연말까지 IRA의 세부적인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그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런던과 뉴욕 방문 외교 활동이 대단히 성공적이었음을 말해준 것입니다. 야당과 mbc는 48초 외교니 김건희 여사의 모자가 어떻다느니 비속으로 바이든을 모독했다느니 온갖 지엽적인 것으로 투집을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선전선동을 일삼았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런던과 뉴욕 외교는 대단한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윤 대통령의 런던과 뉴욕 외교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법제화에 따른 새로운 핵위협에 대항하여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관계의 재확인이 첫째요.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만든 전기차 수출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강력한 시정 요구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그두 번째인데 조 바이든의 친서를 통해서 이두 가지 외교 목표가 모두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 9월 29일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우려를 강하게 어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역시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데서도 윤 대통령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푸시가 강했던 것인지를 말해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직접 서신 을 쓰고 친필로 서명을 해서 한국측에 친서를 보낸 예는 실로 많지 가 않습니다. 이 친필서신은 편지의 형식이지만 대통령이라는 무게감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의 외교적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mbc 등 언론들이 폄훼 하는 것과 달리 이번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대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것 입니다. 미 행정부가 연말까지 ira 세부지침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기업의 불리익을 줄이는 방향 다시 말해서 한국기업들에 대해서 예외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완공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의 경우 이미 생산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예외조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인 것입니다. 문재인이 13시간 30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트럼프를 30분간 만나고 왔던 것 기억하십니까 트럼프를 만나서 수조 단위의 군사 무기를 사겠다는 약속의 선물을 주고 자신은 북한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구걸했지만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a4 용지를 읽는 문재인의 모습을 바라보던 트럼프의 귀찮다는 듯한 표정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장면을 혹시 잘못 본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의 문재인과 지금의 윤석열 누가 더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외교 성과가 더 구체적이고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은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했지만 3박 4일간 딱두끼를 제외하고 무려 8끼를 혼밥했습니다. 문정부는 2017년 10월 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MD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산불정책을 약속하는 등 군사주권까지 양보하는 망국적 행위를 했음에도 그런 홀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경대에 가서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우리는 한낱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찌질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과 이번 뉴욕에서 바이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친밀함과 당당함 을 보여주었던 윤 대통령 그래서 우리 한국측의 우려를 쉴새 없이 바이든의 귀에 들려주는 노력을 다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의 외교가 진짜 외교입니까 2018년 10월 김정숙은 3박 4일간 인도를 단독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전원기를 타고 말입니다. 인도 모디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인데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참여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내 왔다 이렇게 발표 했습니다. 당시에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었던 것인데 최근 외교부 관계자 한 사람은 놀랍다 못해 경악스러운 증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청와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일종의 양심선언과 같은 것을 했습니다. 원래 인도측에서 도종환 장관을 초청했던 것인데 청와대가 김정숙이 가면 안되겠냐고 거꾸로 인도측에 요청을 했다는 것이 외교부 관계자의 증언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동원한 김정숙의 인도방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숙이 대통령입니까 장관입니까 무슨 외교관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 타라고 있는 대통령 전용기를 대통령 없이 대통령 부인이 맘껏 타도 되는 것입니까 게다가 대통령 전용기를 운영하고 김종숙의 의전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 5억여 원을 단 하루 만에 의결했다고 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맘껏 물쓰듯이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김정숙이 인도를 방문하기 4개월 전에 문재인과 함께 인도에 갔었습니다 김정숙이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와서 타지마을을 보겠다고 당시에 발언 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4개월 후에 인도의 대표적 유적지인 타지마을 보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인데 여러분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김건희 여사가 왜 가냐면서 큰그 난리를 치던 이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도 양심이 없을까요 만약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면 제2의 촛불을 들자고 난리칠 인간들이 온갖 나라 국간을 거덜내는 행동은 스스로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무슨 짓이든 다 하면서 지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온갖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인격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보고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여사처럼 성격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왜 무엇이 부족해서 줄리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 그들이 줄리였다고 말한 2005년에서 2008년 당시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는 수십억 원의 돈을 동원해서 사업을 벌일 정도의 자산가였습니다. 부잣집 딸이 미치지 않았다면 왜 줄리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에 맞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좌파들이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는 행동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도 페라가모 그두 와 흰바지라는 구체적인 뭔가 물건을 제시합니다. 팩트와 허그를 교묘하게 섞는 것입니다. 이회창 후보를 무너뜨렸던 김대엽 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도 똑같았습니다. 줄리를 만났다는 태권도인명의 그 나이 든 사람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날짜까지 제시하는 좌파들의 가짜 선동방식은 늘그 방법이 똑같아 왔습니다. 팩트와 허그와 흥분과 재미를 교묘하게 섞는 방식 이것이 좌파들의 선전선동의 교과서에서 배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짜낸 스토리는 급격하게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되고 일반 대중들은 그 팩트와 흥분을 일으키는 허구적인 스토리를 옆 사람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친구가 또 다른 친구들에게 급격히 전파시킵니다. 스토리의 흥분스러운 재미는 저절로 일파만파 날개를 달고 대한민국 천지를 날아다니면서 결국 거짓은 사실이 되고 허구는 팩트가 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마저 넘어가게 만듭니다 청와대 거울의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묘리한 스토리입니까 흥분을 주는 스토리 아닙니까 청와대 대통령의 방에서 비아그라 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팩트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대통령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을 성적으로 묘사하는 스토리를 짜냈던 것입니다 누가 누구는 연인관계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전선동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아직도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줄리도 그들이 늘 하던 방식 그대로 팩트화하고와 흥분스러운 스토리를 교묘하게 섞어 넣은 좌파들의 특기, 선전선동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아직도 의심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늘 해왔던 속임수 선동은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벌이는 마타도라는 것입니다. mbcpd 수첩의 광업병 속임수가 그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물과 청와대 8시간의 온갖 모력과 선동은 치밀한 목표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무너질 뻔했고 박근혜 정권이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뭔가를 시작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김건희 여사를 사사건건 터집잡고윤 대통령의 지극히 성공적인 외교활동을 왜곡하면서 촛불을 들 국리를 하고 있는 좌파운동권 세력들의 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냐는 그 말씀입니다. 위장탈당으로 유명해진 민영배 의원. 허구한 날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에서 뭐터집잡을거 없나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일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대통령 부인 뒤너 캐고 논문에 뭐투집 잡을 것이 있나 없나 뒤지는 것이 국회의원이 세비받으면서 해야 할 일이냐는 그 말씀입니다. 민영배 의원 좀더 생산적인 일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사기탈당, 위장탈당으로 나라 망치는 일도 모자라서 또 무슨 헛국리를 하고 계시냐는 그 말씀입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 6개 음절 이상 표절한 논문을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2008년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의 표절률은 불과 6%입니다. 그러나 2006년 이재명의 가천대 석사 논문은 무려 27%가 표절로 나왔습니다. 논문을 써본 사람은 압니다. 표절률 6%라는 것은 거의 표절이 없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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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틀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잔인한 것입니까 연약한 여성 김건희가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은 비웃을 지 모르지만 수많은 불면의 밤을 세워가면서 석사 논문을 쓰고 또 박사 논문을 써내기까지 눈물을인 노력의 흔적을 왜 이렇게 헐뜯고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것입니까 잔인합니다 이 잔인함 속에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더러운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통령 전형기 몰고 순식간에 5억원의 세금을 축내면서 타지마할 보록간 김정숙과 김건희 여사를 비교해 보십시오 머무둥개가머무둥개 나무란다더니 참으로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편견을 갖고 틀린 말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고립무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김천의 시사이다 에서 최근에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가입 릴레이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책임당원이 되시면 이준석 유승민 같은 위장 우파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당원들의 힘으로 당과 윤정부가 한몸이 되게 만들어서 다음 총선 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윤 대통령 이 제대로 국정을 펼칠 수 있게 힘을 보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이 좌파들의 손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가입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준석이 숟가락 얹지 못하도록 당원가입 추천인은 김채환 또는 윤석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채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